나갔어? 아니? 머리부터나안 돼? 어? 난 코가 너무... 코부터... 어, 코부터 나오고 있어 코부 나왔어? 코부터 나왔어 어, 나왔어응 나왔어? 어. 나오고 있어? 어. 코, 코만 나왔어? 난 지금 이제 눈까지 나왔지 안돼 별로 안 아픈데? 음, 코도 없지 <웃음> <원하수? 최고 고불심>. <웃음> <웃음> 아 원어스 최고 고 불심 43도였네 이때문 안녕 어고 못생겼다 아, 안녕 몰라, 우리도 모르겠어. 그냥 브이에 키기 전에 갑자기 3이 1등인데 갑자기 왠지 모르게 그냥 숨어버렸어. 숨어버렸어. <웃음> 오늘은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네요. 시이 흐르고 흘러 비가 내리고 끝나버렸어 메이크업 지운 라이브처럼 보이시겠지만 <웃음> 메이크업을 지웠다가 브앱브위에서 급하게 아주 급하게 빠르게 화장을 한 브앱입니다 이 그러니까 새얼인데도 음, 잘생겼다고 라 많이 말해주시면 돼요 <웃음> <웃음> 알겠죠? 유연미라고요? 알겠어요 <웃음> <웃음> 오늘 이벤트를 하는데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진짜 팬들이 엄청 <웃음> 많이 오셔가지고 원래 <웃음> 1분만 <웃음> 하고 뭔가 좀 그래도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쉬고서 이제 뭐 정리하고 그래도 좀 자유 시간 좀 갖고 돌아가자고 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얘기 하셨는데 예상 시간보다 한두 시간? 세 시간? <웃음> 세 시간? <웃음> 네 시였나 올래? 끝나는 시간이? 어? 다섯 시였나? 네 시에서 다섯 시 사이? 한 두, 세 시간 을더 해가지고 <웃음> 달님들의 사랑에 저희가 <웃음> 깔려 있다가 탈출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각자 조금 시간을 보내다가, 지금 브이브 켰어요. 근데, 정말 처음으로 달림들, 일본 투문이들이, 홍장 근데 눈이, 눈이, 눈이 피곤해 보여. <웃음> <웃음> 뭐, 지금은 뭐, 맨눈이긴 하지만, 그때는 플레이 눈이었는데도, 눈이 힘들어 보여라고 해가지고, 괜찮, 괜찮나요 지금? 지금 그래도, 발음. 아, 안 괜찮네. 좀더찮야겠다찮더요야겠다이다내 좀 <웃음> <이 정도는> <웃음> 피난이야 <핀> <웃음> 단추가 하나 더 있었어 풀렸었아요괜찮어요괜찮괜찮죠 <웃음> 자신 있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고 알지. 원래 하나 풀고 자야지 좀 편하다고 난 그럼 뭐 가지가 답답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형처럼 형들처럼 다 벗고 자는 거야도 난 절대 벗고 자지 않아 <웃음> 너 더우면은 반쯤 벗어 아니 너 여기에도 얼마나 많는데 풍절잖아 <웃음> <난 벗고자지 웃음> <않아>. 이렇게 이렇게 <웃음> 드레스만 입어서 더우면 드레스만 들고 자요 <웃음> 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를 풀고 자는 <웃음> 거아 어. 여기 한 단계만 풀면은 들 답답하고 그게 맞지 응. 맞아요 내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빨라 <놀라> 진짜 빠르다 빨라 <놀라> 진짜 빠르다 그 뭐야 저번에 너랑 나랑 보이스브레이 했던 게 도쿄에서 오사카 넘어가 돼 가지고 짐 싸면서 잠깐 켰었던 거잖아 맞아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근데 오사카에서 일그 끝났어 와 진짜 활동 끝나고 바로 날라왔는데 벌써 진짜 일본 활동 끝나버렸어. 생각보다 여기 굉장히 예쁘게 나오잖아. 그렇지. 마음에 들어. 그래? 응 아닌가? 당연히...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나는 살찐게 아니라 키 같기도 하고. 전요? 전 다크야키가 됐나요? 동주 지금 인생 최대 몸무게예요. <웃음> <웃음> 그렇게 별로 안찐것안쩌 보이지 않아? 화면에는? 그 정도까지는 니지한 때쯤 근육이야 <웃음> 근육이 등진 여기도 만들어지는구나 <웃음> 어? 좀 단단해 <웃음> 어? 왜 단단하지? 근육이라니까 그러니까 또 탄탄하게 쪘나보다 <웃음> 우리 사이 <웃음> 그래서 별로 안 쪄고 있는 건가? 안 쳐져가지고 <웃음> 그런 건가? 포종포종하지가 않네 단단하게 쪘는데 여기 숙소에 그 체중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그래도 아이돌이잖아요 네. <웃음> 보자마자 바로 쟀거든요 신기했던 게 여기 오자마자 재고서 그다음 날마다 이제 숙소에는 원래 체중계가 없으니까 뭐 헬스장 가서 가끔씩 재는데 저는 있으니까 계속 재게 되는 거예요 마법이지 아, 은근 신경 쓰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잤는데 여기 오사카 오자마자 맛있는 걸 계속 먹어서 그런지 하루마다 한 0.35씩 계속 줘. 계속 떴어 진짜 뭐 지금 며칠 일찍 온지 한3일 그러다가 잠깐 또 빠졌다가 제가 지금 간당간당해요 지금 뭐가 나의 몸무게가 그래서 내신대라고 물어보시는데 간당간당해요 지금 지금? 뭐 앞자리 자리아 지금 재볼까요 <웃음> 물론 동주가 엄청 마르긴 했었는데 엄청 마른 편이지 그치. 동주는 약간 완전 마른 쉐입이어가지고 아 그래도 1키로 빠졌네 그래 어, 그때 깜짝 놀랐잖아 아, 그래. 그때 밥 먹고 와서 그렇지 그런가 응. 원래는 동주가 원래 저보다 1키로는... 항상 연생 때부터 데뷔 후까지 항상 항상 나보다 말랐었잖아 맞아 키는 나보다 훨씬 큰데 항상 말랐었거든요 지금은 저를 뛰어넘었어 근육이잖아. 아, 근육. 지사장님이 맞아. 어제 만지면서 오, 맞아. 왜, 왜 근육질이지? 이러셨어. 맞아. 지사장님이 그랬어. 왜, 뭐야? 왜 근육질이지? 이러면서 그러셨어. 동주가 상체는 근육이 있는 생겼어. 생활근육인가? 슈퍼 닌텐도 월드 이야기 좀 풀어달랬어요. 근육. 복근은 없어요. 화둥이 그 형이 계속 때리면 생긴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쳐서 그래. <웃음> 그게 근육화 있는 것 같기도 해. <웃음> 동지가 제가 동지가 화나게 하면 제가 근육 만들어 주거든요. 힘꽉 조만 다음에 <웃음> 따따 <딱, 딱, 딱, 웃음> 근데 약간 효과 있는 거. 근데 동지 으으 이런 식인터 치면 <웃음> 그럼 여기가 나중에 <웃음> 힘이 생겨. <웃음> 슈퍼 닌텐도 월드요? 아 슈퍼 닌텐도 월드 굉장히 신기했어요. G. 근데 어 근데 왜? 근데 네. 나는 무릎이 공개됐네. 나는 재밌었다. 아 저는 원래 더워서 그래 도 재밌었어. 아니 저는 원래 놀이공원을 좋아해서 유튜브로도 되게 많이 찾아다 본단 말이야. 뭐 새로 해외 에 새로 생기는 놀이공원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는데 그 신기하게 슈퍼마리오 그 놀이기구는 영상이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기대치가 너무 컸던 거지. 근데 생각보다 나는 멀미를, 뭘까 대체 뭘까 이러면서 멀미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이제 쿠파성에서 타는 그런 것까지 다 나오는데 그 탑승 영상이 없는 거야. 근데 음. 없을만 하잖아. 이게 이게 안경 끼고 하는 거니까. 아 그렇지 어. 있으면 안 되지. 그렇지 이렇게 찍지 않는 이상 눈에다 이렇게 붙이지 않는 이상 나오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뭐길래 카트 한다는 내용인 건 알지만 어떻게 하길래 카트가 될까 이랬는데 재밌긴 했는데 완전 신기하긴 했는데 그 나는 멀미를 너무 많이 있어. 어지럽지 않았어? 뭐? 슈퍼 말이야. 아, 응. 아? 조금? 난 생각보다 어지럽다고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열미를 해서. 근데 신기하긴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마리오 카트예요. 마리오 카트여가지고 그 이렇게 저희 그 마리오 모자쓴거 알죠? 마리오 모자를 이렇게 다 나눠줘서 쓰면은 이렇게 마리오 모자가 있으면은. 이제 카트를 타면 앞에 이런 고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자석이신 게 그래서 이렇게 모델이탁붙면딱 붙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그거 아, 자석, 이었어 앞에 이제 마리오 카트 이렇게 카트를 타고 이렇게 막 가는데 그 기본적으로 세트가 돼 있는데 그 이제 선그 투명이 고글에만 그거를 끼면 이제 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약간 뭐 동전도 있고 막 악당들도 있고 다른 카트들도 보이고 효과가 더 커지는 거지. 그래서 되게 신기한 진짜 놀이기 보였어요 근데 약간 어떻게... 약간 최신 진짜 최신 놀이 <웃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뭐야 이게 뭐야 네.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이거야 이거야 이러면서 난리 난리였었지 근데 거기에 팔찌가 파는데 팔찌를 거기 카트에다 대면 은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돈이 최고야 게임은 돈을 써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캐시빨이야 <웃음> 멤버들끼리도 아, 역시 게임은 돈이 써야 돼. 그렇다고 3만 원을 <웃음> 맞아. 팔자나가 3만 원을 태울 순 없잖아. 근데 그 팔찌로 이제 그 마리오 월드 안에서 뭐 쿠파랑 싸우는다든지 뭐그 중간에 그 중간 중간마다 물음표 상자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그 팔찌로 치면 우리 두둔 두둔 소리 났잖아 원래 는 그걸로 치면 코인 소리가 나는데. 아띵띵 어, 이렇게. 어.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시는 진짜 상상지도 못했고요. <웃음> <웃음> 여러분 요시 사진 되게 저희가 많이 올려줬잖아요 요시는 진짜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진짜 저희가 지나가면서 스누피 날아다니는 스누피 놀이기구를 봤거든요 스누피 놀이기구가 그 뭐야 에버랜드 보면 나르는 코끼리처럼 그냥 스누피 모양이 이렇게 계속 뱅글뱅글뱅글 뺑글 도는 건데 진짜 우리가 아, 저거 유치원 누가 타냐 이랬는데 요시부터 그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 빨라 아, 그거 진짜? 우리가 탄 거는 거의 그거였지 핸드폰 하는 시간 어? 핸드폰 하는 시 진짜 제가 타본놀리기구 중에서 제일 사진, 느려요 사진 정리하는 시간 그거 타본 풍경 보고 사진 시간 아기들도 애기, 엄마 언제 내려 해 진짜로 엄청 느려요 회전목만 보다 느리고 진짜 타본것 중에서 가장 느렸어 진짜 그 상상이 있어. 그 이상이었습니다 스누피에서는 노래 기분 안 타고 사진만 찍었어요. 근데 안쪽에 회전목마인데 우리가 회전목마를 못 봤어, 그렇지? 옛날에, 옛날에 스누피 안쪽 회전목마에서 사진 찍었었잖아. 음 기억나? 아, 근데 너무 재밌는데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힘들었어. 그것만 빼면 진짜 최고였는데. 롯데월드 모노레일보다 느려요, 요시가. 진짜. 형뭐 롯데월드 모노레일 타봤어? 모르겠어, 몰라. 그 롯데월드 칠레 들어가면 그 이거 기차 한 바퀴 계속 도는 거 있잖아. 그 친구보다 확실히 느려요. 제가 사촌 동생이랑 모노레일 진짜 많이 타봤는데 그 친구보다 느립니다. 그럼 정말. <웃음> 근데 정말 요시어서 조금. 어 그러네. V앱에서 핑크로 표시가 사라졌어. 왜? 삼키 뭐지, 아, 그래서 없어지는구나. 응, 그리고 이번에는 또그 거기서 비젠트에서 하니까 사라졌어요. 음... 그래서 어쩐지 조금 앞에가 좀 번쩍번쩍이 없어졌고. 그리고 또 유니버셜 뭐가 있죠? 유니버셜에서 Universal에서... 그 뭐였지 이거 이렇게 타는 거? 플라잉 다이너스. 플라인다이너소어나 이름을 하나도 모르겠어 플라인다이너소어 타는데 우린 그 계속 와, 인룡이라고 불렀잖아 죽을 뻔했어요 그거 진짜 타자마자 어떻게 가냐면 은 이걸 처, 처음에는 이게 저희가 슈퍼패스권을 끊어가지고 그 거의 안 기다리고 타는 거를 끊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타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아 이제 드디어 롤코스 탄다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 옛날에 한번 타보긴 했었어 넌안 타봤는데 맞아. 나랑 건이랑 제가 그 운명을 탔었어. 제가 그것 타기 싫어서 제가 3 시간 기다렸던 했던 놀이가 이거예요. <웃음> 어? 진짜 그때는 못 타게 있서 기다렸던 오래 기다렸었었거든요. 게다가 주말이었나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생각을 안 하. 고별 생각 안 하고 탔던 뭐 거니까. 그때는 타는 거 되고 완전 본방아시나 그치. 그때 그래서 그냥 별 생각이 없 있는데 막상 타니까 이렇게 타자마자 쭈 이런 식으로 <웃음> 이런 식으로 <웃음> 쏠려. 그때부터 뭔가 잘못했다 뭔가 잘못했다 이렇게 앉을 때부터 그러니까 엎어지기 전부터 일단 발이 안아요 <웃음> 발이 이렇게 동동 떠나지 어, 이미, 이미 발이 동동 동동 응. 빠져서 갑자기 위잉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냅다 천장을 보는 거지 그리고 아. 올라가는데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걸 세 번째 탔거든요 근데 첫 번째 거두 번째 거다 VR VR 같은 거 있나? 맞아. 타? 그치 그런 것처럼 되게 뭐 해리포터, 해리포터 타고 era? 뭐 스파이더맨 타고. 스파이더맨이었는데 그게 둘다 되게 다이내믹한 다이내믹하긴 하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넘지. 아, 아, 무섭기도 무서운데 어쨌든 이게 실제는 아니니까 가상이라는 거아니까 가상에서 막날라다니고뭐 잡고 이러는 거 떨어지고 귀신 나오는 거인데 갑자기 가상으로만 접하다가 갑자기 찐 하늘이 보이고 <웃음> 진짜로 이렇게 높으니까 내뭔이 <웃음> 잘못된 <웃음> 것 같아 나 마음의 준비가 덜 됐어 덜 됐어 이러다가 숨이 턱턱 막히는 거에 처음에 두 구간이 있는데 와 거기서 진짜윽윽 <웃음> <웃음> 이러면서 출근했어 <좋아했어>. 진짜 <웃음> 그 뭐야 새출고했어 저는 또 진짜 겁먹, 겁먹는이라고 이 형들이랑 또 이렇게 질질 떨어져서 걷다가 늦게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이 한무리가 갖고 저랑 이도형이랑 이제 매니저님이랑 이제 스탭분이랑 이렇게, 이렇게 질질질 이제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시간 끄다 보니까 이렇게 찢어졌는데 이제 그한 좌석에 네 명씩 탄단 말이에요 네 명씩 탔는데 이제 형들은 그 앞에 발전 받았어 근데 내가 이제 탔는데 이제 맨 마지막 자리인 거야 섭면서어맨 마지막 자리에서 돌아버리겠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 자리 무조, 무조건 무서운 게 국룰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탔는데 이제 올라갔는데 이렇게 살짝 눈을 떠는데 너무 높아 어뜨겠어 진짜 하 아, 하고 감고서 이제 내려간대요 그래서 내려간데서 살짝 떴거든 근데 이렇게 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는구간이잖아이롤러 이렇게 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네게 어. 그 이렇게 이렇이 꺾인 이보이고그이음에내가떨이져 <웃음> <웃음> 기차가 게이 꺾인 이게 보여. 게이미반이 <웃음>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속도에 저희가 내려가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다음부 이렇게 이렇어이래서이제매이저님이내려이서아 거기 터널 구간 이짜 무섭지 않이냐이렇죠이러이있었이난 이렇게 이제터이이 어디 있었는이 <웃음> 마지막에 이 상태로 그러면 다 끝나면 은이 상태로 줄줄줄줄 한, 한 1분 정도는 이렇게 기다리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동주야 괜찮아? 오, <웃음> 동주야 <웃음> 이렇게 보지도 못해 어, 이렇게 그럼 여기서 듣고 있는 사람들도 이기 있다가 이렇게 듣는 거야 아, 맞아. <웃음> 이렇게 해서 괜찮아 이러면 <웃음> 아, 아, 진짜 무서웠어 그게 진짜 제일 무서웠어 저는 이걸 제껴질때 부터 소리 들어서 진짜 그 스태프들이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직원들이 다 뛰어오고 그 상태로 이제 가치. 출발할 때 내내 계속 소리 들었거든요그 이렇게 윽 응. 하는 그 부분 말고 숨안 쉬어진 부분 말고 다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동주 그거 <웃음> 타자마자 그 전에는 동주 그 야. 텐션 아시죠? 달리는데 동주 신나면 그냥 계속 예! 예! 이러고 재밌다 재밌다 <웃음> 계속 이렇게 빼빼빼빼 거리면서 보고 못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끝나니까 아어 <웃음> 그러면서 어... <웃음> <웃음> 거의 진짜 그냥 정신이 나갔었어 맞아 그래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타니까 내가잉 출... 하고서 롤러코스터 갈때 출발하니까 내가 계속 소리 질렀잖아 그 이렇게 <웃음> 갔을 때부터 아하 하러 가니까 옆에 직원들이 박수 치면서 웃는 거야 근데 웃든 <웃음> 내 창피한 말도 그게 없어 나는 무서우니까 일단 소리는 질러야 그래서 이게 동주도 발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잖아요. 어, 이렇게 타면서 이게 막 이렇게 거꾸로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피도 쏠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피 쏠린 상태에서 무서운 또 소리 계속 지르니까 응. 그것 타면서 이제 저희가 햄버거를 먹었거든요.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웃음> 이제 마스크를 벗고 먹는데 화장이 제 얼굴에 야너 기미가 생겼는데.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피 쏠려가지고 동주 그래서 내가 에이 기미가 생겼다고. 나 일단 일차 충격인 거지. 너 지금 정신 이 얘한테 정신이 다 뺏겼는데 갑자기 기미가 생겼대. 이 햇볕에 기미가 써니까.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어떡하지 어떡하지고 해서 화장실 가서 빨리 거울을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압력에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웃음>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다 해서 피줄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꼭, 누구나면 손처로 그냥 소리를 계속 어, 지르고 있어도 한 1, 2분 동안 아를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 혈관이. 그래 여기가 이렇게 다 터진 거예요. 그러가지고. 아, 어... 그래서 심각해지는 않네 다행히. 어, 다행, 히 금방 또 없어졌어. 응. 그래서 진짜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잊지 못해, 잊지 못하는데 다시 탈 자신도 없어. 심지 한번 더 탔어. 나네. 나는... 나네 형들이 탈때 미니언즈 가서 탔지. 맞아. 매니저님이랑 매니저님 그럼 나 미니언즈 타러 갈게라고 매니저님이랑 같이 미니언즈 타러 갔어요. 형들 한번더탄다 그래가지고. 아또뭐 재밌는 거 있었는데. 근데 미니언즈도 정말 재밌었을 때. 매니저 님도 재밌다고 했어 터졌었지? 같이 미니언즈 기다리면서 미니언즈 너무 귀여워 아, 아프진 않았어요 전혀 일도 안 아팠고 그 뭐야 그냥 점점점점점 약간 빨간 보란색으로 그 약간 핏줄 터졌을 때 뭔지 알죠? 그 야 아, 피철 터진 거라서 뭔가 가 약간 쏠린 느낌이었어. 어. 근데 티탈때 약간 많이들 이런데. 음... 약간 맞아요. 티 타고 했을 때그 정도? 압력이 그쵸? 그래서 다음날 다음날 바로 사어졌어요나 진짜 기, 그 처음에 봤을 때 나도 이렇게 점점 좀 있어. 설마 이게 다 김이야 이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더라고. 기절할 뻔했어. 그리고 조스. 음 조스가 재밌었지. 저랑 하둥이 형이랑 건영이랑 동명이랑 그때 오사카 유니버설 갔었을 때는 조스가 정기점검이었어요. 그래서 못 탔었는데 이번에 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뭐야, 서호 형이 안 타게 그안 적겠다고 먼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가 있는 배니까 양쪽이 이제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먼저 타 먼저 타 이러 가지고 자기가 이제 중앙에 앉은 거지. 이미 자기가 우리보다 앞이었는데 앞에 줄서 어. 있었는데 쓱 눈치 보더니. 뒤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시온이 뭐너아 어, 어. 시온이 너래 시온이 나그 다음에 서우 형뭐 이런 식으로 탔었나? 서우 형 그래서 중간이었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앞쪽이고. 그래서 이제 탔는데 이제 저는 딱 앉자마자 이물 쪽이니까 이미 의자가 다 젖은 거야서 아난 젖겠다 이러고서 이제 다 앉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조스가 이제 엄청 그, 오 하고 나오고 이렇게 총 쏘면 막 물방을 튀기고 이런 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 하고서 물다 튀기고 깨 이러고서 이제 우리는 아 뭐야 조금 젖었어 하고 <웃음> 딱봤는데 소호 형이 <웃음> 다, 다 젖어가지고 <웃음> 소호 형 거의 세수 물 <웃음> 세수 물이 <웃음> 이렇게 <웃음> 뚝뚝뚝 <웃음> 흐고 있어 진짜 뭐. 진짜 이 표정을 있는 거예요 완전 너무, 웃겼어 너무 웃겨가지고 저희 형은 물 피하겠다고 중앙 앉아가지고 혼자 다았냐 근데 굉장 미국에 갔었을 때도 그, 그 형은 다 젖었거든요 그 주라기 월도흐름 라이트 샀을 때도 음. 혼자 다 젖었는데 진짜 웃겼어 우리는 아좀 튀겼어, 아, 어떻해막 근데 금방 마를 거야 이랬는데 소, 여기 딱 옆에 봤는데 서우 형 혼자 다 아, 이래서 진짜 웃겼어 저 <웃음> 머리 다 젖었어 <웃음>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조스가 시시할 줄 알았는데 아 정주가 끝쪽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조스가 확 나오니까 으아아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되게 컸어 그치? 그막그 그 엄청 튀어나온 게아좀 스펙타클하게 놀랄만 했어 그 제가 깜짝 놀라게 나와가지고 물이 얕으니까 이렇게 상황 있나 없나 이렇게 봤는데 분명 없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배 운전사에 총을 팡 쏘면 이제 물이 이렇게 튀는데 오른쪽을 쏘길래 아 오른쪽에서 나오겠네 아 진짜 레전드였는데 갑자기 웃어 연기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웃음> 그러니까 이쪽을, 네. 이쪽을 이렇게 한다가 쏘고 이러면 보통 여기서 나오거나 맞으면 죽거나 이러는데 오른쪽으로서 쏘고 있는데 여기서 각, 여기를 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오 이러면서 보고 오,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동주가 앉아 있는 곳에서 그메갈로돈이라 하나? 엄청 멈 이만하게 이렇게 아하. 가면서 아하. 와, 와, 와, 와. 와. 그러니까 그냥 <웃음> 거의 그전 동주랑 파도를 맞았죠 거의 진짜 불잼이었다. 그래도 그거 기다리 죽을 뻔 하긴 했는데, 아, 조스 기다릴 때가 좀더웠어 많이 3시여가지고 진짜 기다릴 뻔 하긴 했는데 그리고, 그리고... 웬만한 거다 탔었는데? 다 탔어, 우리 스파이너맨도 타고, 우리 안탄거 없어. 아, VR 롤러코스터도 타고. 그게 뭐야? 그거, 그거 뭐였지 우리 마지막에서 두 번째 탔던 거. 진격의 거인 VR 아 롤러코스터. 아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타봤는데 그 시시할 줄 알았는데 VR 사실... 롤러코스터를 처음 타본 거예요. 그 <웃음> 롤러코스터여가지고 어. 근데 이제 앉았는데 부 이거 VR을 쓰래요. 그래서 VR을 썼는데 안전 벨트를 안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벨트를 안 당겨줘서 내가 이제 VR을 빼고아 이거 왜안 해주냐. 그러니까 다시 VR을 쓰래. 그럼 난 무섭잖아. <웃음> 이거 이거 왜 안전 벨트도 안 해주고 나는 VR 쓰라고러고 근데 신기한 그걸 쓰잖아요. 그럼 옆 사람이 안 보여. 어. 나만 탄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제 정도. 이렇게 딱 옆에 서서 어, 근데 이거 왜 안전빛아 안내려줘 옆에 막 아무도 없는 거야왜 앞에 앞에 아무도 없어? 막이랬 <웃음> 갑자기 없어졌어 어. 사람이 그래서 맨 처음에 그냥 시시한 이렇게 영상 나오길래 아 이거 그냥 이렇게 보면서 타는 건가 보다 했는데 냅다 우리가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걔가 뚝 떨어지더니 롤러코스터 될거 같아 되게, <웃음> 되게 기절하는데 재밌었어 그것도 재밌었어 맞아안 응, 아, 그디가 아니에요, 담임들. 음. 깜짝 놀라요. 지금 그 뭐야, 해리포터 몇 번을 탔는데 지금 그 뭐라고 하지? 디멘터? 음. 디멘터? 맞아. 디멘터한테 탈 때만도 놀라요. 맞아. 무서워서. <웃음> 아, 그럼 V R 이 아닌가? 그건 찐이지. 그건 찐이네. 생각해보니까. 그 부양 아니야. 그건, 그건 VR 아니다. 그게 <웃음> 무서워요. 요즘에 너무 잘 돼가 좋아져. 좀 진짜 신기하더라 아 그리고 그 마리오 거기 월드가 진짜 퀄리티가 미쳐 가지고 고 진짜 대박이야 다들 들어가면서 와그 해리포터 거기도 디, 그, 그 디테일이 장난 아니었는데 와 여기는 그 아기자기하고 그, 그 여러분 모두가 한 번쯤 해봤을 그 게임이잖아요 마리오는 그 누구라도 안 해봤더라도 영상이라도 응. 봤을 그 모든 게다 구현되어 있고 막 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 디테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헉, 너무 신기했어 그냥 들어가자마자 이쁘더라고. 다들 와!를 외쳤던 응. 막 동전 있고 막 버섯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망원경이 있거든요 망원경이 아, 맞아 근데 망원경이 있는데 망원경 보면은 그냥 확대돼 보이잖아요 근데 그냥 보는 거랑 망원경을 보면은 만약에 더 자세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어떤 코인이라든지 새가 막 날라다녀 맞아 그 거북이 날개 달린애날라다니고그 어. 망원경에 실제로 그 슈퍼마리오가 게임에서 쓰는 망원경인데 어.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망원경이 있어요 그럼 어, 밑에 뭐 있는지 봐야죠그 보면 막 거기에 갑자기 실제 그 건물 같은 거에다가 갑자기 뭐, 이제 막 달라놨어 그래 너무 신기했어 역시 새로 생긴 것들이 잠시리 빅토리 진짜 신기했어 바이킹은 없었어. 없었는데? 그치? 바이킹 없었어. 바이킹은 없었어 바이킹은 없었어요 바이킹은 진짜 월미도가 탑입니다 월미도 바이킹? 그거 오늘부터 이길 수 없어요 아 미도 그 무언가. 몸이 떠서 내가 빠져나갈 것만 같은 그 짜릿함. 다리가 이렇게 떠 가지고 아, 다리와 온몸에 힘이 으로 들어가는. 요달님들 알아요? 월미도 바이킹 탄 사람도 없나? 진짜 월미도 바이킹이 찐인데. 그 어디보다 제일 무서운데 나는. 달님들이 다음에 디즈니랜드 가 디즈니랜드는 나중에 미국에 가서 가려고요. 형들이 무서운 걸 좋아하니까. 무서운 거가 미국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기를 끌고 갈 생각이야 아니 이번, 일본이 그 뭐야 미국에서 탔을 때보다 훨씬 더 뭔가 무서운 게 많아서 재밌었어 스릴 있는 게 많아서 아 이화는 바이킹 했더라? 아니 잠깐만 이화는 바이킹 했다고 좋은 거야? 지금 이화 님월미도 바이킹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어요? 타봤어 안 타봤어 밤모 간다 지금 밤모 <웃음> 간다 이화야 너 바이킹 중에서도 월미도 바이킹 타봤어 진짜? 월미도가 찐이야 진짜 심지어 우리가 그때 봐봐 다 인정하잖아 그때 우리가 촬영으로 갔었어가지고 거기 이제 아저씨가 형들 탔는데 난그 얘기를 들었어 그, 그 아저씨가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조종할그날이조절해야되다 어... 나한테 그분이 알더니 막내야 최고치로 올려가고 맞아 <웃음> 받았어. <웃음> 또 촬영도 막 다른 스태프분들도 계시고 멤버들이 핸드폰을 찍고 있으니까 어, 어 약간 최고봉을 네.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사람도 없으니까 또 어. 와 진짜 그냥 맞아. <웃음> 아, 그래서 그때는 도저히 지는 못 했었어. 에이, 그래. 여원 쫄? 아, 쫄. 이게 좀 월비도 바이킹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난 TX보다 T 익스프레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같아, 진짜. 난 TX보다 이번에 그 인룡? 익룡? 인룡이 더 무서웠어. 아, 나 인룡 그래도 몰라. 아니 이게 아니야. 한, 근데 진짜 인룡이 태... 더 무섭다니까? 아, 그런가? 아, 모르겠어. 나는 이 온몸에 이 힘들어 가는데 근데... T도 이렇게 그, 나는 그게 중요한데 그 안전바 있, 있는 거 뭔지 아시죠? <웃음> 안전바가 이렇게 안길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여기를 이격 쪽을 아, 이렇게, 이렇게, 타는 어, 이렇게 타는 거랑 이렇게 타는 거랑 그게 달라 근데 여기는 내가 느낄 때 여기는 뭔가 몸이 뜯어라도 얘가 탁 걸리니까 죽지 않겠다라는 <웃음> 내가 날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뭔가 그래도 막 몸이 뜨면 심장 철렁하더라도으 하고 다시 오는데 얘만 이 벨트만 돼 있는 거는 뭔가 몸이 내가 이렇게니까? 몸이 이렇게 날라다니고 뭔가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쏙 빠질 것 같아 <웃음> 그래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미칠 것 같아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월미도 바이킹도 뭔가 여기 하체가 이렇게 떨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붕붕 뜨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익룡이더 무서웠던 게 놀이교가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여기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얘가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아. 얘가 이렇게 뒤집어서도 꺾여 <웃음> 내가 하늘도 봐 <웃음> 그럼 그렇게 <웃음> 꺾여서 그때 숨이 막히는 거야 <웃음> 나는 인용이 제일 무서웠어. 건... 타봤던 것 중에서 제일 무서웠어. 무서웠지. 와 엉덩이까지 다 떨어지면 진짜 기절하지. 기절할 만하지. 아 롤코 타죠. 저다탈줄 다 알아요. 저 진짜. 근데 그 뭐야. 유니버셜은 원래 할로윈이 유명하대. 음... 그 구역을 정해놔서 할로윈 때 좀비들이 아, 이거, 이거? 엄, 엄, 그냥 다, 엄청 엄그 그냥 뛰어다닌다. 아, 미국에서 그 뭐였지? 전에 말한 적이 있는 거 같은데 그 드라클라 아저씨가 5시쯤 되니까 나타나시는 거예요 네, 5시쯤 되니까 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그치? 영상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이 화면을 보고 있는데 화면에서 갑자기 나를 딱 쳐다보는 게 느껴져 성큼성큼 오더니 갑자기 <웃음> 이렇게 말하는데 <웃음> <돼>. 그 찍다가 <웃음> <웃음> 사람인 걸 알지만서도 무서웠어 연기력과 그또 실제로 서양분이시니까 <웃음> 진짜 드라큘라처럼 <웃음> 생겨가지고 <웃음> 너무 무서웠어 그때는 아 그거 진짜 계속 찍었으면 진짜 레전드 그건데 아 찍다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동영상 찍다가 이게 종료가 된 거였어요 에버랜드 호러메이즈 가보자고요 아 그래도 무섭다. 올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 올해 다시 볼까? 코로나 끝나그 거의 다 종료돼서 생긴다고 하는데 제가 <웃음> 중학교 때호러메이즈를 친구들과 간 적이 있어요. <웃음> <웃음> 그 뭐야 친구들이 심지어 이거 대... 5천원 내야 되는 거 알죠? 친구들이 그래? 나 몰래 5천원까지 낸 거야 나 죽어도 안 한다고 밖 계속 기다린다 막.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끌고 이제 들어가면은 음. 들어가자 마음 꼭 들어가서 이제 그 화면이 하나 있어요 색깔 하게 그리고 그냥 무서운 분위기만 있고 뭐 광광 이런 소리만 들고 냄새 갈땐 되게 이상해 음. 아 냄새가 거기서 정말 이제 진짜 거기서 이제 대기를 하다가 진짜. 이제 들어가는 거야 한 팀씩 시간을 두고 근데 나는 거기 이제 대기를 하는데 난못 하겠는 거야 난 저기 들어갈 자신이 없는 거지 냄새도 진짜 말도 안 됐고 일단 아무 것도 안 보이니까 나는 그래서 나는 이제 거기서 뛰쳐나갔어. 그럴 것 같았어. 그러니까 우리 이 그거 컨텐츠 찍을 때도 그랬는데. 그 애리 놀이기구를 타면은 프리쇼가 있지. 난그 프리쇼만 보고 나온 거야. 아. 나 어. 애초에 들어가지 못했어. 프리쇼 보고 나왔어다 그러면은 너는 친구들 사서 그냥 핵쫄 보겠네. 어? 아니. 근데 친구들도 중독 포기했어. 아. <웃음> <웃음> 그러면 또 놀릴 수 없지. 그럼 너도 놀릴 수 있잖아. <웃음> 아, 너도 다 못탔잖아. 너도 못 타면서 똑같네. 이러면서. 아 근데 냄새 이런 디테일이 응. 대단할 것 같긴 하다. 미쳤어 진짜. 롤로러코스터못 타는 사람 멤버? 저만 못타 타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들 잘 탔어. 응. 저만 너무 힘들어 있고. 생각보다 잘 타더라. 근데 그 후룩라이드 주라기월드 후룩라이드 너무 타고 싶었는데 정기 점검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못 탔습니다 그 아쉽게 눈썹 시... 되게 진하게 나온다 뭐, 제, 제 눈썹입니다 맘에 어, 들어, 들어. 그거야 우리 눈썹 염색 색깔이 좀 빠져서 그런 거 같아 블라그로 돼서 그런 거 같아 어, 색이 형 지금 하품하는 거야? 브이앱 봤데 어... <웃음> 아니 아니 들숨이 좀 컸을 뿐이야. 그래 알겠어. 아, 이렇게. 오늘은 뭐 먹었어? 음. 오늘은 아까 점심에 그 카레랑 아. 돈까치, 치킨 카츠 있는 거 먹었어. 준비해 주셨어? 그거 먹었대. 아 근데 진짜. 일본에서 점심 챙겨주시는 거는 뭐랄까 안 먹어본 것들에서 그런지 다 맛있어서 응. 맨날 먹게 돼 많이, 많이 먹게 돼그 뭐야 준비해 릴리즈 때 준비해 주시는 거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것도 막 사다 주셔가지고 맞아 어. 그래서 맛있는 거 같아 그래서 맛있어 뭐, 만약 여기 서지역이 떡이 유명하면 떡 사다 주시고 맞아 떡도 가져다 주시고 어, 막. 음 간식으로 어 유명한 실내에서 했을 때 간식도 따로 챙겨주셔서 도에서 맞아 티티. 교토에 유명한 떡이 있더라고요 맞아 완전 맛있었어 완전 맛있었고 양주 또... 응? 응. 아인데또아 근데 이번엔 진짜 일본에서 맛있는 것들 다 먹어봤어요 살쪘지만 후회는 없다 가서 보면 응. 되지. 가서 할 시간이 없긴 한데 <웃음> 하이 <웃음> <웃음> <웃음> 맞아요 저희 또 롯덩 가잖아요 비응 음. 하이 하이 핫 하... 음. 나는 사실 동주가 아니라 돈주였어 <웃음> <웃음> <웃음> 부타 동주짱 <웃음> 아니야 부타 동주짱 부타 동주 <웃음> 하 <하트> 워터 <웃음> 아나 잘했는데 지금 미운해가지고 잘안와아 <웃음> 아니 오늘 이제 그스태프분께서아 이제 런던 가니까 너네 우와, 뭐냐 우와, 영어로 다시 우와, 이제 아 따라온다 바꿔라 이랬는데 갑자기 그 뭐야 영국식 발음을 해야지 하면서 허둥이 갑자기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웃겼어. One b u t t e 아 까먹었다. 아, 영상 봐가지고 그 어디서 그 미국인이 영국인 놀리는 영상 과 봤었는데 미국 발음이랑 영국 발음이랑. 아. I w a n 터 t a bottle 아 f water. Bottle. 응. bottle of water. I h bottle of w a bottle bottle of water. 유럽 쪽에는 e 아 초에 유럽을 우리가 가본 적이 Europe, Europe, e u r o 난 유럽 투어를 꼭갈거 u r o 런 e e u r 고 p e Europe, e u r o 었지 유럽까지 생각할 그 r 그 p e Europe, Europe, 데 u r 겠어 약간 난 요런 게 있었는지. 또 독일도 또 r o p 못 e 었으니까 맞아. 이번에 가야지. u r 가 p e Europe, Europe, Europe, e u r o 그냥 주시 주신 대로 다 열심히 먹으려고요. 다수해 버리겠어. 한욱 씨, 지훈 씨, 제가 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한욱 씨, 지훈 씨. 제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ço> 사고코데스 맞아. 완전 이상코스아 이거 텐션이 지금 아그 미친 텐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배고파서 그래. 어? 런던에 카레가 맛있대. 아 진짜. 카레가 맛있다고? 달님들 <웃음> 다 웃잖아. 그그그그 그, 그, 그, 뭐. <웃음> 이거, <웃음> 이거 몰라요? <웃음> 이거 모르면 인사 아닌데. 나도 알아. 문진이 나도 안다고. <웃음> 이거 알아야 돼. 이얘 모르면 안 돼. 달님들 빨리 여행을 다 땡기라고. 우리 같은 인사도 아닌 너 어? 보통 행인애들도 아는데. 이것도 모르면 건이한테 혼나요 달님들. 아 저희 파리스로브도 했었어요. 파리스나 <웃음> 근데 환웅이 이 계속 발이 틀려가지고 나한 번도 안... 마지막 때 틀렸다 <웃음> 한 번도 안 틀렸는데 <웃음> 마지막, 나이... 마지막 때 마지막 다... 때다저이건희이씨이 소... 자식 마지막 그두번째도 완전 다 어... 날려버렸어 이럴 때 1회 공연 때 아, 다른 날가 건이 형이 살짝 틀려서 근데 진짜 틀리면 2부 때 틀리면 가만 안둬둘다 집중해 이랬는데 갑자기 둘다 하나씩 틀리는 거야 그래서 <웃음> 난 스텝만 틀렸어 그렇아 근데 그게 진짜 헷갈리는 게 저희가 쿵피파티시에 끝났으니 까 말해야 되지. 쿵피파티시에를 어. 일본어 버전으로 앞에 인트로를 붙이고서 그다음에 토하이 서브웨이인데 와디슬러브를 일본어 버전으로 했는데 예상을못 했던 거예요. 와디슬러브는 저희는 이게 안무를 이거 보고 있는데 저희가 어, 그안 <웃음> 그, 그 무를 또 어떻게 댄서 분들 이렇게 저희 봄블랙 형제한테 부탁을 했는데 다행히 또 트와이스 선배님들한테 직접 그 활동을 하셨던 같이 맞아. 콘서트도 하시는 그댄서분이 계셨어. 직접 배웠는데 오시자마자 어 근데 왜 이거 고르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어 왜요 쌤? 이있더니아 어, 바디스러브가 제일 안무가 많고 복잡한 편인데 이러면서 <웃음> 음, 디테일이 엄청 많아요 이래가지고 그거부터 왼공에 왔었는데 하필이면 또 안무가 진짜 똑같은 안무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스텝을 보여, 아예 보여줘야지 않은데 아예 똑같진 않은데 비슷해. 어 내가 보여줘? 응. 아니 그래 내, 내, 내 침대니까 자꿈비 파티실 꿈비파티실를 뚠뚠뚠뚠 해봐 다시 뚠뚠뚠뚠뚠 하! 이렇게? 입 속은 할 뻔했어 <웃음> <웃음> 어. <목소리> 어딜 어딜 꿀렁대지? 그래서 꿈만이 이제 아 지금 나 너무 아 오늘 춤 너무 많이 아서지 정신이 안들어간다아 이건 안 돼, 아, 파티... 몰랐네. 꿈비 파티션은 단. 이건데 트와이스 e 인데 안무 중에 똑똑같은 스텝이 딴딴딴 단. 뭘지 또 틀렸어. <목소리> <목소리> 이 <이런> 거예요 스텝이. <목소리> 그 똑같은 게 붙어있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배울 때부터 멘붕이고 리허설 때안 틀어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제가 버블도 자랑했었는데 아 진짜 한 번도 안 틀리다가 맨 마지막 때 아, 너무 너무 행복하게 해 쳐가지고 방금 틀었어. 화면형 짧아 보이게 이게 찍힌 거지 짧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짧게 나왔어. 아니 비율이 장난 아니게. 문제 애들 그러니까 위에서 찍은 느낌이. 비율이 엄청 중요한 거 아시죠? 시체를 어, 보면 생각보다 더 커요. 응? 술 먹었지라뇨? 지금 가잖아요. 밥도 안 먹었는데 지금 무슨 술이에요? 술 먹을 시간이 없었다고요 오늘. 나 술이야. 는 나이 나 계속 우 있어. 이게 포인트야. 차분한 공댕기였어 아니지라고 해서 이게 포인트야. 아니지라고 그래. 알콜 프리했서 아, 그만. 왜냐면은 저는 그 뭐지? 멋지... 최근에 버킷리스트 하나 잃었거든요. 달님들. 잘랑번 해야겠다. <웃음> 진짜? 대박이다. 축하해. <웃음> 네, 다음은요? <웃음> 나도 잃었어 버킷리스트 넌 뭔데? 아 너는 그 그걸... 이도 데리고 놀이공원 가게 아저 순동주 그렇게 그렇게 동주 그거 알아요? 아, 달림들 모르겠지? 동주 그 자기 딸에는 형들 부담 안 주게 하겠다고 형들 스트레스 받으니까 부담 안 주겠다고 말 아무 말도 안 하면서 형갈 거야 근데? 이러면서 알겠어 생각해볼게 이러딸 알겠어 이러면서, 형 근데 갈 거야 안 가? 재밌을 걸 되게? 이러면서 거기는 미국보다 더 재밌는 거 많대 이러면서 <웃음> 그리고 이 스태프분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면 아저 피곤해가지고 아, 조금만 더 내일까지만 고민해볼게 이러면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고 <웃음> 아, 간다고 하니까 6명, 진짜 엄청 좋아해가지고 저희 설명해서 그냥...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 그럴만하지 권학경은 계속 이번에도 안거 헬스장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형은 진짜 처음부터 가려고 했었던 거 같아 그냥 조금. 조금만 때렸습니다 응. <웃음> 가겠다고 할 때까지 때리던데요 <웃음> 이번에 간다고 했지 또 한다고 또한다 그냥 거기서 차와라 했으니 여서 그냥! 이랬더니 아, 갈게 갈게 이렇게 해봐 이거는 그러네 처음, 처음인가? 처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처음인가? 여섯 명에서 간건 처음이야 응 응. 아, 저는 하나는 뭐였냐면 은 해외에서 해외에서 댄스 레슨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그거였지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거든요. 뭐야? 덩치 묶고 싶었어. 자는 거야? 왜? 안돼, 그러면 그건 못생겼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는데 이번에 오프데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하고서 끝난 날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후다닥 찾아서 그것도 그 유명한 단명대로 모르겠지만 e a n d Dance Studio에서 레슨 을 받고. INFP! 심지어 두 번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뿌듯합니다 축하해요 짱 부럽죠? 한 번은 그래서 되게 뭐라 t s get 레 레게 e t s get it. Let's like get it. l 되게 s get it. Let's get 고 t 뉴 스타일 힙합을 배워 왔는데. 뉴 스타일 힙합. 아 너무 재밌었어그 근데 그 뭐지 도쿄에서 갔을 때는 그냥 우리 스태프분이랑 해서 그냥 조용히 쓱 갔다 왔는데 어. 이번에는 내가 한번 갔다 온걸 알고서 그때 한번 다 같이 밥 먹을 때. 어. 그 갔다 왔다 이러면서 너무 재밌을 때 이렇게 했더니 어. 그 여기 지사장님이 챙겨주신 거야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딱히 생각 없었는데 환누아 너 이번에도 일부 하고 끝나면 은 갈래? 이러셔가지고 먼저 챙겨주셨단 말이지 어. 그래서 갔다 온 건데 <웃음> 그래서 내가 좀 늦었었단 말이야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 좀 늦게 왔는데 어떻게 또 거기서 거기 관리자분도 내가 간다는 걸또 알고 계신 거야 어. 나는 약간 조용히 슥 가서 수업만 듣고 이렇게 슥 빠질라 했는데 응. 그 거기 그 대표 거기 댄스학원 대표님이 나를 이렇게 데리고서 또 같이 온지 매니저님도 같이 오고서 다 같이 문을 여니까 거기 있는 한2 0명정도된 사람들이 다 나를 딱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생각해보니 거기 대표님이신 분이 나를 데리고 온 거고 어. 게다가 또 옆에는 춤출 것 같지 않은 사람도 같이 따라오니까 어. 순간적으로 모든 이목이 싹크인 싹 거지 내가 거기서 비가 너무 빨리해지는 거야, <웃음> 순간적으로 그리고 안 그래도 외국인이고 생각보다 거기 오늘은 되게 어린 친구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형이, 형이 프리댄스 하면서 들어갔어야지 아 그래가지고 아, 오늘 좀 짜릿했어 아, 약간 보는 순간 이목이 집중돼서 아, 이거 무대에 아니고서 이목 집중되는 거 약간 쉽지 않은데 이러면서 어, <웃음> 했었는데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버클리스트도 이러고 오랜만에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리프레쉬 So happy So so happy 저번에 레슨 받을 때는 그뭐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가지고 또 나만 남자였어서 되게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트 티가 나잖아. 그래서 한국 거 진득스까요? 이러셔 가지고. 어, 하이 될 때. 어, 저 한국 드라마 좋아해요. 잘까요? <웃음> 가지고 <이러시는 거야. 웃음> 오, 안락도 고재이마스. 죄송. 어, 그래서니 고마워? 고마워? 근데 마지막에 기억남는 아직도 기억남는 게. <웃음> 어, 고마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보다 고마워를 아시는가? 그그 드라마에서 고마워 그랬으니까. 고마워 이러셔 가지고 거기서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뭔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 같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나도 나도 뭘 이렇게 고마워 그랬던 아, 거님도 <웃음> <웃음> 좀비 딸 혹시 알아요? 제대로 알려줬어야지 네이버 앱툰에 좀비 딸아 좀비 딸의 그딴 딸이 그 어, 그래, 이렇게 인사하는 거알지 나도 모르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야때테 고마워 이러면 제대로 알려줬어야지 <웃음> 아 진짜 마지막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어. 그래서 엄청 챙겨주셨거든요. 그때는 되게 약간 소수로 하는 그런 레슨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저만 이렇게 한국인인 거죠. 하이, 되게 그 짧은 일본어로 대화를 했었죠. 엄청 재밌었어 아, 오늘 뭔가 따라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 정신이가 없었었는데 아 진짜 그게 뭔가 내가 의식을 해서 가는지 모르겠는데 첫날은 그냥 약간 할수 있는 곳에 내가 쓱 자연스럽게 약간 흘러서 붙여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부담감이지 형이 그런가? 그러 그러니까 뭐냐 뭔가 집중돼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나를 잘한지 쳐다볼 수도있겠러 <웃음> 약간 이 부담감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런가? 어. 아 그래서 되게 왜냐면 뭔가. 네, 그 사람 심리가 <웃음> 처음부터 뭐야... 뭔가 신경 쓰여가지고. 그... 그렇게 들어오면 은쟤는 얼마나 저러길래 대표님 좋겠지 뭔지 알지? 왜 그러니까. 형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외국인이잖아 여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와가지고 갑자기 막 애가 파란 머리가 내표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심지어 수업도 늦었어 일찍은 줄나았어 10분 늦었거든요 아 근데 내가 좀또 약간 놀랄만 했던 게그 들어갔더니 모든 그 수강생들이 <웃음> 그 플랭크를 하고 있는 거야 아. 몸풀기인데 어, 몸풀기로 약간 헬스 그런 t n a 가볍게 하는 것들이 이런 건 있거든요 그럼 들어갔는데 진짜 무슨 벌받는 것처럼 그 고요한 상태로 다 이러고 30명이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가 거기서 깜짝을 해가지고 어. 아니면 약간 이게 뭐 입시라던가 아니면 지금 입시라던가 다들 꽉 잡힌 레슨이나 아, 이서 시작까지 연습해오라고 했는데 안 와가지고 벌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 들어간 것같습아 뭔가 내가 순간 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듣고 그리고 거기서 되게 어린 친구들도 있었거든 되게 진짜 꼬마 아기도 있었는데 그 아기가 계속 나를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웃음> 쟤는 뭐 하는 사람이까 이러면서 날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마스크랑 이렇게,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데 눈이 계속 마주쳐가지고 아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아 진짜 재밌는 재밌는 추억이었습니다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한국에서도 사실 들은 적이 가끔 있었었는데 또 해외에서 듣는 건또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춤 추는 데는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어, 진짜 그려나 했는데 어, 다행히 큰 그런 건 없어가지고 오늘도 재밌게 듣고 왔어요. 앞으로 짬나면 해외에서도 받드로 다니려고요. 꿀잼, 핵꿀잼 <웃음> 뭔가 쌤들이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실패! 대 실패! 뭔가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것만 같았어 또 약간 춤추시는 분들은 뭔가 약간 이... 물론 저같이 아이인 사람들됐지만 아이더라도 그래도 뭔가 이런 게 있잖아요 <웃음> 그게 뭐야? 네 <웃음> 뭔가 그런 게 있다고 아닌가? 나만 그런가? <웃음> 오 외국인 친구 사귀는 겸해서 겸 부담스러운 질문도 해줄게 아니 웅이 오빠 나는 아직 오빠가 춤으로 배울 게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현재들 같이 만족을 <웃음> 못하는구나 <웃음> 취미생활이었어요 <웃음> 취미생활일 뿐입니다 약간 저희가 추는 춤이랑 다른 춤 배우는 게 취미생활 중 하나예요 여러분 근데 레슨은 누구나 <웃음> 취미... 다 봤죠 저희도 아직도 봤고 정말 유명하신 모든 선배님들 도 아직도 봤죠? 그래야 새로운 앨범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만 꾸물그리세요 오늘은 각꾸물그리세요 깜몰까봐. 윌리 봐우스. 윌리 봐우스. 진짜 오랜만에 배웠다. 그그 장면. 그 시민점이 더 천재적인데. 응? 시민점이 더 천재적이래. 일이에요. 복과. めっ천ゃ天才됐 천재? 응. 천재의 의미는 난 진짜 천재다 텐. 천재가 <웃음> 天... 천재 맞을까요? 천사이? 응. 천시. 복과 천시래. 한국 오면 제일 먹고 싶은 게 뭐가 있니? 나 <웃음> 있어, <웃음> 나 있다고, 나 있어, 뭐? 나, 있어. 뭐? 나 있어, 나 있어, 뭐? 나 있다고, 뭐? 나 있다고, 나 있어. 근데 뭐냐면 나 곱창전골 먹고 싶어. 곱창전골? 어제 모친밥먹었네 어제 모친 말고 그 대안곱창에 있는 곱창전골. <웃음> 그리고 오돌뼈도 먹고 싶고. 아, 오돌뼈는 맛있겠다. <웃음> 아. 마음족발도 아, 아, 먹고 나 싶어. 나좀 매콤한 거 먹고 싶은데. 마음족발. 기각. 곱창. 그거 우리 매운 곱창. 기각. 런던 갔다 와서. 오들뼈. 기각. 또 떡볶이 먹자. 하겠지. 야식이야, 야식. 가래떡 떡볶이 먹겠지. 아닌데? 맞잖아. 또 가래떡 떡볶이 먹자 할 거잖아. 근데 내 해외 갔다 오면 가래떡 떡볶이 먹자거든. 한한번 먹었어. 유커다에서 어딜 봤지마. 저번에 일본 갔다서도 가래떡 떡볶이 먹어 다음 날에. 일본 갔다 왔을 때? 응. 아 그때는 맞아 그때도 그거 생각나. 아 매콤한 거먹 뭐, 먹을 만한 거 뭐가 있을까 달님들 우리 돌아가서 뭐 먹을지 좀 추천해줘라. 그냥 내가 말한 거더 매운 건데. <웃음> 야치니 그거 다 야식이잖아. 그럼 뭘먹어 거냐? 그냥 고추장 먹어 그럴 거면. <웃음> 좋아. <웃음> 어? 그냥 캡사이신 사서 아가가 씹어 먹으면. 살필 그냥. 시간이 없어. 한번 해서. 뭐가 살짝? 사진 찍힐 텐데. 뭐가 살짝? 나면 방법이 있어. 우리 앨범 컨셉이라 그러고 마스크를 쓰고 올라가는 거 <웃음> 마라탕! 마라샹궈! 아 진짜 제가 아나 진짜 열받는 거 있었어 생각... 생각났어 <웃음> 왜, 왜? 아 짜증나 너 가서 마라샹궈 먹어야 네네네. <웃음> <웃음> 내가 앨범 오기 전날에 너무 마라샹궈 먹고 싶은 거야 <웃음> 음. 그 출국하기 전딱그 전날에 그래서 짐을 다 싸고 새벽에 내가 마라샹궈를 시켰다. 음. 난 분명 마라샹궈를 시켰단 말이야. 근데 형도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조금만 담았어. 음 형은 자고 그래서 내가 형 자가지고 내가 거실에서 몰래 먹겠다고 내가 그래서 마라샹궈를 시켰단 말이지? 그래서 진짜 조금 담았어. 근데 되게 신났단 말이야. 그래서 막 마라샹궈를 샀는데 왔는데 내가 국물이 많아. 그래서 음아 내가 야채를 야채랑 좀 재료를 조금 넣어서 국물이 있나 보다 하고서 근데 그러기에는 뭔가 딱 이렇게 먹었는데 애가 좀그 분자이지 마라샹궈는 재료를 먹으면 뭔가 그 짭짤하고 매운 게 느껴지는데 먹은 내가 살짝 그 싱거 그래서 미 뭐지 이러고서 이제 영수증 보니까 마라탕인 거야 근데 내가 그 마라샹궈로 다 선택을 했다가 잘못 눌러서 뒤로 나가졌단 말이야 근데 가게 문이 곧 닫는다고 랬대 급하게 시킨이라고 마라탕을 눌러버린 거지 그래서 마라탕을 먹고 말았어. <웃음> 너무 슬프지? 바보네 그래서 말하거보야 그래? 과자 먹지, 말... 건... 아, 그래, 먹지 말고 밥 먹으라고 말하는 한번아 그래 거기 서 숙현내리겠다 과자 먹지 말고 밥 먹으라고 배너 너무 욕봐 나 사실 아까 초반에 꼬르륵 소리 났어 나도 꼬르륵 거렸어 그형 꼬르륵 언급이 틀렸어 아마 저기 브이에서 틀렸을 거 아니 거, 아무도 언급 안 했어 내가 네, 그래서 지금 다 끝나고 말한 거야 꼬르륵 거왜말하는 하... 그 거지? 형 담임님들 부끄러워 하더라도 말해 내가 알아 <웃음> 그래서 그런 너무 슬픈 썰이 있었다 내가 음료수도 없어가지고 내 편의점까지 나 편의점 원래 잘안 가는 거지 내가 진짜 너무 먹고 싶어서 그 완벽한 조합를 먹기 위해서 내 편의점까지 갔다 왔는데 마라탕을 먹었어 바보군 똥멍청이군 똥멍청이군 근데 마라탕도 맛있게 먹었어요 고록짝짝 비싼 비스켓이요. 닭발? 전 닭발 못 먹어요. 아까장 데스네. 이마와 입맛이 아까장. 아까장 애기란 소리인가? 하이디라우가래 하이. 베라녹차. 하이? 근데 여기도 녹차 아이스크림 팔아서 녹차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맞아 여섯 저... 께 제가 뭐였지? 나도 으로 가니라? 하긴 다지응 가면 됐다 제가 그 아이스크림을 사러 편의점을 갔거든요 환웅이 먼저 호텔 올라가고 제 것만 사기 눈치 보여가지고 눈치 보이는 눈치 아니. 보여서 산 거야? 눈치 보이는 게 아니고 제거사는데 마음에 <웃음> 걸려서, <웃음> 걸려서 <웃음> 그러니까 형을 그... 사주고 싶은 마음이라 눈치 보여서 사준 거야? 마음에 걸려서 혼자 먹기 <웃음> 눈치 보여서? 다섯 <다도> 선택이 잘못됐잖아 <웃음> 어? 맘에 걸려서. 형이 언제 그리고 눈치를 줬다니 야! 내가 눈치를 보고 살아. 뻥치지 마. 지금 수술 팔레드 <웃음> 형이 껴든 거잖아. 눈, 눈, 걸려서라고. <웃음> 맘에 걸려서라고. 눈치. 걸려서! 눈치? 어쨌 눈치? <웃음> <웃음> 눈치, <웃음> 나, 눈치? 어머나, 눈치? <웃음> 세상, 세상 넙치쳤어 그래서 저희가 원래 녹차를 먹는데. 없는거예요하에 녹차가. 근데 이미 제가 먹고 싶었던 아이스크림 없어서 속상한 상태였단 말이죠. 덥네. 근데 녹차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 다른 맛을 살려고 화웅이 형한테 형 근데 녹차가 없는데 다른 맛이라도 먹었어. 아, 처음에 화웅이 형한테 전화했는데 아이스크림 먹으랬어나 그럼 녹차 이래가지고 어, 형 근데 그게 마침 없다. 그래서 다른 맛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아 그럼 난 딸기 이랬는데 이제 저도 녹차가 먹고 싶고 화웅이 형도 녹차가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응. 이형 먹는 거. 만족스러운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치? 다른 그 앞에 다른 편의점이 있어서 응. 그 밭으로 제가 또 치니치니 갔단 말이에요. 치니치니? 응. 그래가지고 이제 녹차를 사서 호텔로 돌아왔죠 호텔로 돌아와서 형한테 형 내가 녹차로 사왔을 때. 아니 <웃음> 왜 녹차로 사왔냐고. 어 내가 딸기맛 사가지고 내가 새콤달콤하게 먹을 생각이 있었는데 텁텁하게 쓰게 왜 녹차냐고. 그래서 아니, 형이 녹차 먹고 싶어 녹차로 샀 때. 아니 녹차 말고 딸기가 먹고 싶었다고 이미 딸기로 생각을 다 했다고 이러면서 이친구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진짜 속으로 죽여야겠다. <웃음> 아, 꿀잼. 아. 꿀잼, 꿀잼. 진짜 총으로 쏴버릴 거야. 아, 할님들 근데 공감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녹차를 먹고 싶었는데 이미 그 딸기랑 뭐였어? 바닐라? 둘중 하나 골라서 딸기를 먹어야겠다. 아, 알겠어. 그러면 오랜만에 항상 녹차 아이스크림 녹차를 먹으니까 오랜만에 그래. 미국 미국 오고 갈때 먹었던 그 하겐다즈 떠올리면서 딸기를 먹자 이러면서. 음, 딸기 그 과즙이 느껴지겠지? 그 과육이 느껴질 거야 이러면서 상상을. <웃음> 뭐, 과육이 느껴져 아이스크림에서. 느껴, 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녹차를먹으은 어? 예상했던 거랑 다르잖아. 뭔지 알잖아. 달림데요 어? 그래 동주가 속상할 수 있겠지만 난그 정도는 동주한테 말할 수 있는 사기라고 난 생각해 근데 처음부터 <웃음> 선웅이 형이 아난 딸기라고 말했으면 모르겠는데 아 녹차인데 아 녹차가 왜 없어 이래서 그럼 난 딸기에서 아녹차 먹고 싶은가 보다 그서 <웃음> 녹차를 사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아니, 난 딸기가 딸기를 먹고 싶었다고! 딸기를 사온다 했음, 딸기를 사와줘야지! 왜 내가, 녹차를 사오냐고! <웃음> 내가 새콤달콤해, 새콤달콤하게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대. 무슨 누가 아이스크림 먹기 전에 새콤달콤하게 먹을 생각을 하냐고! 생각을 하지. 응? 자기는 그 새콤달콤하게 잘못했어. 먹을 생각에 설레하고 있었대요. 대박이죠. 봐봐, 아 아니, 정답 나왔네. 둘다사갔어야 됐다고 하잖아 지금. 아겠다지가 싸요. 둘다 싸다고요. 둘다둘 다가 있네 여기. 둘 다가 정답이 있잖아. 어? 다음부터못두개다 사와. 아, 내가 <웃음> 당당컨데 형두개 사왔으면 안 먹었어. 아 여기 냉장고에 아, 냉장고 여기 냉동실 없나? 몰라 안 열어봤어. 앞으로는 아, 둘다사 와, 알겠지? 응. 둘다사 와. 정이사 Good night. <웃음> 왜 이렇게 잘 따라하냐고요? 그 이유는 제가 땡깡을 부리는 건다 동주 따라해서 땡깡 부리는 거라서 제가 동주가 부리는 땡깡을 따라서 제가 동주한테만 부리는 동주 한정 땡깡 스킬이기 때문에 그 동주가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담님들? 이건 전그 어느 멤버들한테도 한 적이 없어요 그나마 건이? 형들이, 형들이 저한테 아니 금지령을 내렸었던 때가 있었죠 응. 동주가 아니 이러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건 아니고 맨날 아니, 근데...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 좀 하지 말라고, 아니! 이러 그래서 동주는 미러링을 했을 때제일 효과가 굉장합니다 동주가 장난치는 것처럼 동주한테 하면 동주가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당황해가지고 어버버거려 동주가 이도영이나서호영이나건희한테 뭐 하는 그걸 뭐 영정이들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그걸 열심히 보고 있다가 저는 그거 안 받아주거든요 제가 그걸 열심히 보고 있다가 동주한테 그걸 단들이 하잖아요 그럼 동주가 죽을라 그래 자기는 그런 동생한테 당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제가 아니아니 막내 생활 하다가 진짜 동형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맨날 뭐 제가 그 뭐냐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만약 콜라 안 시켰다면 아니 <웃음> 콜라를 시켜야지. <이러. 웃음> 아. 근데 전 그렇게 아니를 그렇게 질질 이렇게 으아, 하지 않아요. 그냥 아니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아니 이러지 하는 <웃음> 아니 <웃음> 나도 되게 진짜지. <천천히. 웃음> 아니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아니... <웃음> 아... 재밌어요. 이제 가끔 저는 가끔 괴롭히는 거 재밌어. 한국과 도착하자마자 바로 할 것은? 바로 할 거? 빨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안 눕겠지. 짐 싸야 돼요. <웃음> 런던 캐리어. 근데 그, 그 런던 오, 가기 귀여워. 전에 그딱그 어, 그, 그 사이에 토르가 개봉한데요. 그래서 토르를 볼까 생각 중이야. 그럼 재밌지? 분명 우리가 일 뭐냐 런던 갔다 오면 스포가 다 나올 거란 말이지. 아나 범죄 도시 아직 못 봤어. 미안 나 범죄 도시도 뭐 아직 게월드... 안 봤어. 아니 그걸왜너혼자보냐고안 봤다고. 아니 아니 안 봤다니까? <웃음> 아니 그럼 말을 똑바로 해야지 아니, 헷갈리게 하냐고? 왜 말을? <웃음> 주라기월드도안 보고 범죄 도시도 안 봤더라고 했는데 왜 어디서 봤어? 본줄 알았어. 나 어, 어디서 봐? 나... 볼 시간이 어디 있었어? 아, 그나나 나 일하는 시간 있었잖아. 나 그때 그쉰 날이었는데 일하는 날있었잖아나 아, 있었어. 아주 잠깐 아주 잠깐 쉴수 있는 그. 근데 영화 볼 시간에 3 시간은 아니었어요. 저 진짜 웬만해서 보고 싶은 영화는 그 스케줄 그 사이에 그 잠깐의 그 텀을 밥을 안먹으러다 보고 오는데 진짜 이번엔 보고 시간이 없었어. 너무 슬파스 와. 왜? 왜? 인걸 할거 인걸 인걸, 인걸 불렀어 했다. 어디서? 한국에서. <웃음> I can't speak in English. 아 <웃음> 인걸 이 있었네. 버스킹이라도 해야 되나? 근데 진짜 영어권에서 아키스피키 잉글리쉬 잉글리쉬로 를 듣는 기분은 어떨까? 음? 어떻게 느껴질까 궁금하네. 뭘 어떻게 느껴졌지 제가 영어를 못하는구나. <웃음> 근데 그걸 노래로 부르고 앉아있는 거잖아. <웃음> 어떻게 부르냐고. 누가 봐여 <웃음> 나는 한국어 못해요. 왜 이거? 저도 얘 생각보다 잘 바르지 않았어요? 다른데 나뭐 내일 못 발랐다고 그렇게 뭐라 하는 거야? 버 그래서? 많이 바르니까 이제 느는 거지 생각보다 잘 바르지 않았어요? 아니 화질이 나빠서 잘벌른 잘 것처럼 보여요 알겠습니다 이제 지워야 되는데 귀찮아요 런던에는 이 색깔이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지우고 싶은데 너무 귀찮습니다 아 계속 늦게 되네 맞아. 아니 여기 떴다. 내 침대인데 떴다. 너가 떴다. 왜 넣냐고 여기 어. 내침대다아 아니 괜찮겠다 네, 아니 네 침대 내 침대가 어딨냐며 맨날 한국에서 어딨냐며 아니 네 침대 내 침대 어디냐며 안녕, 우리 갈게. 엔딩이 아, 야, 야, 너 진짜 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집사에서 오볼때 놀랄만한 이유가 있었어 너그 무기가 아니었었어 아, 어, 우리 이제 밥 먹자, 난 너무 배고파 <웃음> 그냥 대충 쏘먹고 자야지 이제 내일 또 나가는데 갑니다 여러분들 우린 맞아, 우리 이제 캐리어 싸야 돼요 내일 돌아가야 되거든 아, 짐 어딨어? 아, <웃음> 주사 보내드니까 누가 짐좀쏴줬수 없겠니? 아, <웃음> 어, 그냥 아. 그냥, 그냥 짐싸는거나 힘들다 진짜 저 캐리어가 <웃음> 그냥 저 상태로 좋겠으면 <웃음> <저를 웃음> <쓰면> 좋겠어 내가 <웃음> 해리포터 했으면 좋겠다 <웃음> 해리포터 쉿 하면 딱아서지게야 너는 큰다야 너는 처도 만만치 않거든 야 너는 큰다다가 응? 저것도 더 챙기니까 지금 다 이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냥 버리고 가까내 <웃음> <볼게. 웃음> <웃음> 몸만 가면 되지 무슨 만이야그지 아니지 이렇게 두고 다음에 올때또 쓰면 되는 거야 어때? 좋지? 보아 키스 엔터에 부탁해 사이다 좀아 응. 힘들다 들만한 고생했지 마다네 민나 마다네 민나 바이바이 마다이 마쇼 다음에 또 만나요라는 뜻입니다 안녕 달림들 바이바이 무리 시작할게 아 이렇게 바로 끝내는 거야? <웃음> 맵다 인사하고 끝내짐 <웃음> 싸는 <사는> 생각이 좀 <웃음> 답답해서 큰일 났어 달림들 우리는 이제 또짐 <웃음> 싸고 언능 대강 못뭐 주워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곧 한국 가니까 곧? 곧 한국 갔다가 다시나가지만 <웃음> 잠깐 한국 들릴 거니까 조금만 응. 기다리고 있어 응 기다리고 있어 출장 끝났는데 또 출장이 응. 있으니까 또 런던 짐 싸다가 우리 또 화나가지고 또 이제 브이팔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갈게 안녕 굿나잇 사랑해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안녕 <웃음> 안녕 <웃음>